Kita r e a b l b l a s k a m i o b l 어디 앉지? <목소리> 그래. <목소리> 아이씨 술술이 나 세다 진짜 얼만데? 2.5주 딱 뽑았는데 228,000원 나간다 헐 <목소리> 나. 경전 언니 씻고 있을 때얘 밖에 있어서 몰랐다 있었어. 아 진짜? 만지고 들어오니까 아니 네, 만지고 들어 어디야 또 근데? 여기 위에? 다정인 캐리어 위에 다정인 캐리어 위야이걸먹어 <웃음> 됐다 I d i t a a t u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안씨 ㅋ ㅋ ㅋ 저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맞지 않을 것 같아 쭉쭉 응. 그, 영국 전통 쭉. 우린 여기가 제일 예쁘다, 길게. 예쁘다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봤을 때. 대 먹어 먹어 먹어 네. 봐아 여기도 하네 아직? 아 어, 여기는 아직 어, 아저씨 주인 아저씨 그대로다 아, 어저 머리 긴 아저씨 어가 어, 뭐야? 놀 너무 어 미안해 귀워다레션이 이렇게 대 진짜 크다 몇마리요 하나, 둘, 떼꼴룩들 다 찾았다 저기 떼꼴룩 때꼬룩 뭐야? 떼꼴룩이거든요 여기 치즈 천국이네? 여기 치즈 또 나왔다 한 마리 어디서 자꾸 나와? 안녕 얘네들 머리가 왜 이렇게 길면 아직 그대로야. 아. 여기 방 깨끗했는데, 아, 저 물탱크! 여기 우리지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단에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기 뒤에, 여 h o w a r e y o u a e hai, h a hai, e a i hai, hai, hai, 아 a i hai, hai, hai, hai, a i hai, hai, hai, hai, hai, hai, i hai, hai, hai, hai, h 케 i h a i h Ya. Ya. Tuh, s yeah. oh. oh. yeah. e k no. so <laughs> wow, so ah, uh, yeah. my... a k Eh, s e Ya, saya s i s h i m i r t s a h i m a 아, 야! 됐다, 야! 맞지, 그래? 좀 다르다 했다. Oh, oh, o